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 쉽게 할수 있는 발을 푸는 방법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에서 좀, 특히 좀 고생하시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지 예반증이 있고요. 족저부방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도구, 나무로 된지압봉을 사용할 거고요. 없으셔도 그냥 손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없으시면 뭉툭한 그펜 종류 있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뾰족한 거 말고요. 뭉툭한 거. 네. 어, 무지회반증은 엄지 발가락 쪽에 이 관절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볼록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발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불편해지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어, 연세가 많이 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면 무지회반증도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사실 무지회반증이 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 발에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실 정도면요. 다리와 골반 안쪽에도 좀 힘이 어, 균형이 맞지 않고요. 약화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육가원 오시면 그 무지외반도 많이 이렇게 발의 정밀한 운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될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평상시에 발을 지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사지적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혈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발바닥 쪽에 용천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제책 보여드릴게요. 신장의 병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자리는요. 엄지하고 두 번째 검지 발가락 사이에 태충이라는 곳을 제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혈관 같은 경우에는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태충혈과 용천혈 주변을 잘 풀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이 발가락 주변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협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지오배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두 군데를 지압을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어, 저는 카메라 앵글을 낮추고요. 이렇게 발 쪽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하고 이두 번째 직계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시면 요 제일 갈라지는 끝부분에 이렇게 누르시면 요 약간 시큰하고 찌릿한 느낌이 오는 자리가 있어요 양쪽 모두 같이 눌러보세요 여기 간격락에 태충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 부분 천천히 이렇게 손끝으로만 꼭 눌러두셔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도고 있으시면 요 이렇게 지압봉 쓰셔도 됩니다 네, 어때요? 아프기도 하지만 좀 발이 시원한 느낌도 나지 않으세요? 특히 무질반 있으신 분들은 이 안쪽 라인에 여기가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근육 자체가 좀 많이 수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리시고요. 이렇게 좀 많이 자주 마사지 지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용천혈이 있었죠? 어, 발을 봤을 때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내려와서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렇게 발가락을 제외한 발바닥에서 3분의 1 지점 이쪽이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 3분의 1 지점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 누르실 때는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 네, 저는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지압봉을 써볼게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볼펜 이 끝부분 음, 뭉툭한 상태에 뾰족하게 나와있지 않은 뭉툭한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놓으시면 하루종일 특히 구두 신으시고요. 또안짝한 신발을 신거나 네, 높은 하이에 신거나 이런 부분들 발에 피로 풀어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네 번째고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여기 볼게요. 이렇게 이네 번째고 다섯째 발가락 사이에 어 자신의 손가락 이렇게 한 마디 정도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여기를 꼭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위치가 이제 협계라고 하는 곳이고요. 양쪽 다 똑같이 해볼게요. 어, 특히 이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세기 발가락 요 주변은 굉장히 발이 많이 금막이 약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평상시에 좀잘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어, 발이 시리거나 쥐가 잘 나는 분들, 네. 또 이렇게 디디면 이 발가락 요, 요 부분이 아픈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소지거막류라고 해서 이 부분 여기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세요. 그리고 그 지금 위치, 위치 협계에서 다시 손가락 요한 마디만큼 더 올라가서 지오회라고 하는 곳을 또 눌러볼게요. 양쪽 다 똑같이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요 자리도 이렇게 지압봉 눌러주시면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약간 찌릿한 느낌이 강하게 와요. 여기 이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주변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저는 힘을 잘못 쓰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이 자리, 어, 협계하고 지호회의이 자리는 좀 많이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어, 영상에서 발을 중심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이 크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발. 네. 네, 여러분들 발이 많이 시원하신가요? 네. 어, 어렵지도 않고요.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이럴 때 발을 한 번씩 좀 풀어주시면 참 좋겠죠. 네,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 있을 때실은 발이 늘 양말 속에 신발 속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발을 좀 이렇게 맨발로 놓으시고요 발을 좀 자주 이렇게 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민정 쌤이에요.